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느새 사월 말이 다 되었네요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파트를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다음 옮겨갈 집을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일이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일들을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 케이스를 이제 조금 나누어서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면요. 기존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과세의 기본 원칙이 A주택과 B주택이 있을 경우에 A를 종전주택으로 보고요. B는 이제 새로 사서 이사를 들어갈 그런 아파트겠죠. 이두 개는 기본적으로 1년 차이가 나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전제조건이 1년 차이 나게 A 사고 1년 뒤 이후에 이제 B 샀습니다. 그리고 먼저 산 집을 보통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죠. 세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항목 중에 어쨌거나 A와 B는 일시적인 주택으로 정리를 하면 A는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를 1년 뒤에 사셔야 되고 그 전제조건 하에 지금은 부산처럼 이런 비율 규제 지역은 B를 매수한 날부터 B는 만약에 주택을 사셨다 하면 그게 등기 접수와 기존 아파트 사신 경우에요. 등기 접수와 잔금 대금 청산일 그둘중 빠른 날이 이제 취득일이 되겠죠. 재개발 구역 안에 그런 뭐 빌라나 원룸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하나를 샀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그러면 그 대금 청산 잔금 친날로부터 3년 안까지는 A를 원래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처분을 하셔야지만이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어,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 수학님 다 아는데요? 아, 그 정도는 제가 초록 유튜브 구독자니까 이미 공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집이 매수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났습니다. 어, 비 매수한 날로부터 집을 샀습니다. 1년쯤 지났는데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어, 재개발구역은 관리처분인가 1을 기준으로 그 고실부터 그 이후로는 신분이 입주권이 됩니다 주택이 아니고 입주권이 이제 되었어요 그러면 어, 갑이라는 이분이 만약에 A라는 아파트를 갖고 있고 B라는 집을 재개발구역 안에 샀는데 이 B가 이제 관리처분이 나서 입주권이 된 상태로 그렇게 두 개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뭐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어, B가 입주권일 경우에는 앞에 A를, 어, 입주하고 나서 3년 안에 뭐, 처분을 하고, 어, 새로 그 완공된 B에 들어가서, 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만 하면 비가세 된다 카드라 통신을 이제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이거 입주권이니까 A는 언제든지 비가세가 될수 있겠구나. B로 들어가는 날까지. 이러면서 이제 랄라룰루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한 7, 8년쯤 뒤에 이제 집이 완공이 됐어요. 들어가서 A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 팔려고 하는 그 시점은 어쨌거나 A 주택, 그 다음에 B 입주권을 갖고 계셨던 거였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 A는 비과세로 처분이 될까요? 아니면 과세폭탄이 나올까요? 이럴 때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죠? 좀 반응을 좀볼수 있게. 1번 과세 2번 비과세 어느 걸까요 그분은 과세입니다 과세 왜 그러냐면 재개발 구역 안에 비를 샀고 그 비가 세월이 가면서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그게 완공되고 나서 내가 요건을 갖추어서 실입주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취득할 당시에 관리처분 인가1 이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집인 거예요 집 집을 사가지고 들고 계셨던 거였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 중에 집과 집을 사셨다 이러면 무조건 앞에 요 집은 어 지금 다 비조정이잖아요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 지역은 전부 3년 안에 다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집은 뒤에 있는 집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걔는 뒤에 바뀐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과세입니다 중개를 하고 계신 부동산 소장님들도 어, 현재 상황 뭐 들고 계세요? 뭐 여쭤봤더니 아예집 하나 있고 예뭐뭐 뭐 입주권 있고 이러면 그냥 어, 입주권으로 카운트가돼버리는 거죠 입주하면서 저 이거 입주권이니까 앞에 거비과세 맞죠? 아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랬다가는 이제 잘못하면 중개사고가 나는 거죠 언제 살느냐 집일 때 샀다 무조건 3년 안에 처분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소장님 어 아까 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완공 후 3년 안에 비과세 되는 거는 그거는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뒤에 있는 이 B를 내 이름으로 집을 샀다가 입주권으로 되는 거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그 다른 그그 그 이후의 진도일 때 하나를 샀어요. 걔는 자격이 승계조합원입니다 걔는 처음부터 입주권이에요. 그 B는. 그럴 경우에 소양님 어, 그러면 저는 집이 하나 있고 지금 대연 3구역처럼 관리처분 다하나 이런 구역에 승계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샀어요. 그럼 이럴 때는 앞에 이 A는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죠. 방금 보고 계신 분이. 그럴 경우에는 이거 역시도 지금은 무조건 1년 차이 나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A 아파트를 대연 3구역 앞에 있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라고 가정을 하고요. B는 대연 3구역. 지금 관리 처분 한 후에 오늘 초롱에 오셔서 하나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레전드에 계신 입주민께서. 그럴 경우에 이 레전드는 언제까지 팔면 되느냐. 물론 레전드 산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태에 팔 시점까지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됩니다. 지금 뭐, 한 1년, 1년 1일째 전에 샀고 오늘 대연삼을 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년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 상태로 이럴 경우에는 대연삼 구역에 입주를 하셔가지고 3년 안에 레전드를 파시면 되는데 입주는 언제까지에 3년이 지나기 전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2년 11개월 29일째 그때 대연삼으로 입주를 하셔도 돼요. 3년 안에 입주하신 거잖아요. 하루 딱 지나면 이제 3년이 지날 시점까지 용납이 되니까 3년 안에 아무 때나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전 세대원이 입주를 하시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그럼 하루 딱 지나면 이제 대연삼 완공되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일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3년 안에 나는 어쨌거나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주만 하시면 대신 대연삼은 완공 3년 안에는 팔아야 됩니다 내가 1년 이상 거주할 거라 해서 1년 거주요건 충족한 3년 11개월 29일째 파시면 안 되고 그거는 대전삼 입주하고 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레전드를 미리 처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건은 아까처럼 3년 하루 전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거주 요건은 그렇게 처분하는 입주권 비과세 레전드 팔수 있도록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요건은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어, 사망사항이 있는데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망은 3년 안에 처분하는 거고, 그거는 실거주 안 하셔도 됩니다, 대연삼에. 근데 사항은 3년 지나서 양도를 하되, 3년 안에 대연삼 완공, 3년 실거주하러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아까 집을 사서 입주권 된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어, 그 다음에 집을 갖고 계신데, 대연삼구역 어, 레전드, 대연롯데캐슬 레전드를 갖고 계신데, 대연삼구역이 곧 일반 분양을 이제 7월 말이나 8월 달쯤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분양권을 하나를 매수를 했다고 라 가정을 할게요 1주택 플러스 1분양권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현상구역 완공 3년 안에 레전드 처분하시면 되고 완공 3년 안에 하루 전까지라도 실입주하셔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대현오터캐슬 레전드의 비과세는 다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해 되시죠? 어 근데 이제 또 입장을 바꿔서 아까 요거는 앞에 집을 파는 거였고요. 어, 나는 이미 그 재개발 구역의 집을 먼저 하나를 샀어요. 먼저. 대연 3구역에 사업 시행인가 후에 하나를 샀고 아까 집을, 집과 을집 집일 경우에 그 비과세 받는 방법은 어, 대연 3구역을 먼저 샀어요. 관리처분인가 전에 기준일이. 관리처분인가일 전에만 사면 돼요. 대연 3구역은. 그렇게 샀던 집이 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걔가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먼저 산 집이 A가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럼 비켜줘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니까 집을 지을 동안. 그래서 바로 가까이 있는 대현롯데캐슬 레전드를 뒤에 샀어요. 대현상구역은 관리처분 전에 샀고 어, 그런 분들은 어, 대현상구역을 관리처분 전에 산 경우에는 레전드를 뒤에 샀지만 여기에 1년 이상 들어가서 또 거주를 하시면 그 팔고 대현상구역으로 이제 입주를 해가 들어갔어요 완공되고 난 후에 그럴 때는 뒤에 샀던 레전드를 처분을 해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대체주택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어, 앞에 거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A와 A를 샀는데 둘다 주택이다 무조건 3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A를 샀는데 주택과 입주권이 만나거나 주택과 분양권이 만난 경우에는 요거는 어, 아까처럼 완공 후 3년 안까지 처분하여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어, 그런 요건이 있고 만약에 A와 B 중에 A가 관리처분 전에 샀고 얘가 입주권으로 바뀌었는데 어, 입주하기 전에 뒤에 B주택을 샀어요 그럴 경우에 B에 1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라면 어, 요거는 처분하고 어, A가 완공된 입주권이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들어가도 비과세가 됩니다 실거주하러 들어가셔야 비과세가 됩니다 얘꼭 홀딱 팔고 앞에 입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비과세 받아야지 하고 사놨는데 입주권으로 바뀐 앞에 먼저 샀던 그 집을 처분했다.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어, 사수해 보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차이들이 꽤 있었죠 주택과 주택은 무조건 3년 처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세금사고는 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초롱부동산 휴무일입니다. 마지막 토요일은 니 그래서 마치 오늘이 금요일인데 느낌이 토요일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불타는 금요일이 되시고요.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시면 불쌍한 금요일 되겠죠. <웃음>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